자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은 도어즈2의 새로운 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팬메이드 도어즈2 플로어의 게임 바로 보러 가실까요 렛츠고자 영상 시작합니다 오 시크의 눈들 어떤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계가 뭘 의미하는건지 어 계속해서 시계를 보는 주인공 중간중간 눈같은게 계속 튀어나온다 오 시간이 계속 나오는데 오 뭐야 우와 아 이번 몬스터는 약간 시계와 관련된 몬스터 같은데요 당신은 드레드에게 죽었다 자 두번째 영상은 제가 도어즈2 게임을 직접 플레이 해봤습니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 자, 얘들아 잘 부탁한다 오우 자, 도착한 친구들 자, 가봅시다 와, 101층 야, 이 씩씩한 친구들 앞장을 섭니다 오빠만 니다 자, 내려갑시다 자, 잘 쫓아오고 있는지 확인 아, 귀여워요 친구 좋아. 되게 좁은 통로. 자, 구덩이가 있고. 오, 엄청 깊어. 자, 가자. Let's go. <웃음> 자꾸 기다려 주네이 친구. 약간 이게 고인물 같은데? 자, 1 0 7층 일단은 어이구, 안되아 약간 버그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셨구나. 우리가 같이 가. 오, 오케이. 이게 또 뒤쳐지면 괴물. 아, 어 어. 우와 우와. 이게 덧쓰라고 하는 괴물인가봐요. 와 엄청 빨라. 우와 우와. 보이지도 않아. 우와 짱 빨라. 저 저는 잘 숨었습니다. 자 일어나서 친구들 뭐야 뭐야. 아 싯도야? 와 뭐야 또 등장한다고? 아니 얘들 뭐해 <웃음> 와 진짜 빠르다 와이 퀄리티 너무 좋은데? 자 여러분 이게 도어즈2에 나오는 뎁스라고 합니다 여우산인볼트 오케이 오 뭐야 안녕 한명 없구나 자, 111층 야, 내가 뭐랬어요 이거, 이 친구가 고인물 같았어. 딱 봐도 뛰는 포미니 예사롭지가 않아 자, 계속 가는 주인공 과 친구들 어, 하이! 어, 뭐야? 뭐 살았네? 아, 뭐야? 다잘 살았구만 이거는 양쪽에 길이 하나 있죠 이쪽에 컴온! 컴온! 뭐야? 아 놀래라! 오이 친구 뭐 이렇게 잘 알아? 얘를 자, 같이 가는 야, 이번에 좀 든든한 친구들을 얻어 와 이거는 뭐 아무도 것 건들면 안 돼요? 정전이야? 이거 뭐 마우스 키보드 건들면 바로 죽습니다 오, 신장 소리 들려요? 오케이 야, 아, 우와, 뭐야 애들 잘하는데? 어 얘네 들 꽤나 고인물이야. 어 같이 가는데 뭔가 두려움이 없어요. 얘들. 야 길을 다 알아. 너무 빨라 얘네. 오호 여유로운 움직임. 자 118층. 오야 빨리 가봐. 아 옆으로 가면 뚫리나 보다. 오 진짜네. 와이 사람 버그도 알고 있어. 개발자 아니야? 저 정도면? 자. 아, 이게 진짜 갑툭튀가 너무 무서워. 오, 등장했다. 야. 약간 도어즈2의 피규어 같은 친구죠? 우와. 미쳤다. 빨리 도망, 빨리 도망가. 빨리, 빨리, 빨리. 이동속도가 굉장히 느려져, 요 이거. 야, 저 여유로운 친구. 뒤 보면서 오는 것 봐. 나도, 나도. 나. 오, 오, 오, 나 너무 무서워. 어, 잠깐만. 잠깐만 같이 살아 제발 와 살았다 와오아 뎁스 야 얘네 뭐야 너무 고인물인데 <웃음> 얘 어떻게 살아 야, 너 뭐야 야저 고인물 뎁스 나왔는데 그냥 걷습니다 쟤 <웃음> 그냥 걷는데 야넌 뭐야 야너 정체가 뭐니 야 재밌는데 야이 친구 덕분에 게임 좀 재밌게 합니다 야뒤 보면서 방금 도망가는 거 아, 개발자 아니야 얘? 120층 어나 이거 이거 궁금했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보네 그띵이 소리 지날 때까지 아소화야 돼? 야, 너왜 가만히 있냐? 이게 뭐야? 야, 너왜 무적이야? 오, 오, 덱스. 오. 야, 근데 덱스, 덱스 되게 잘 만들었다. 진짜 투가 나오면 이렇게 될것 같아. 난 도와줄 것 같은데? 오, 야호. 야, 십자가 얻었어. 이 친구가 봉인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웃음> 아, 너만 믿는다. 아나왜 이렇게 든든하냐 얘. 오케이. 아 이런 든든한 지원은 있으면 너무 좋지. 뭔가 구세주 같아. 목사님 빨리 가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오오오 뭐야? 오 봉인 시켰어. 야, 이 친구 뭐야? 오오오 오, 오, 오! 야, 아, you, you, very good. 야, 야너개 멋있다. 야, 예아 yeah. <웃음> 쿨한데? 야 이친구 마음에 들어 야 갑시다잉 얘가 무적이었네 왠지 계속 가만히 있더라 자오 여긴 처음보는 통로입니다? 야 드럼통이 진짜 많아 이 게임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를 오! 야 뭐야 뭐야 이게? 시크야. 시크인데, 2의 시크 버전인 것 같아요. 우와! 야, 도망가. 야, 너만 따라할게. 런, 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오오오. 오오. 오오. 야, 너만 따라할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야, 너만 따라할게. 제발. 나 살려줘. 오케이. 잘 가고 있습니다. 와이 친구 나또 쳤는지도 잘다 봐주고 있어. <웃음> 아 너무 웃겨. 나가기. 오야나안 나가죠. 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웃음> 야 아까 그 든든한 친구 와봐. 에이. Hey. Let's go.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도어즈2 게임을 해봤는데 와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어, 일들이 펼쳐졌는데 어 근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놀랐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